꺼야 꺼야 꺼야 잘 풀릴 거야 꺼야 꺼야 꺼야 잘 풀릴 거야 해가지고 다시 뜨면 좋은 날올 거야 꺼야 꺼야 꺼야 꺼야 단절될 거야 꺼야 꺼야 꺼야 단절될 거야 근심 걱정 싹나아갈 거야 덩실덩실 어깨춤 추자 <목소리> 오늘도 내일 모레도 해는 <해외은> 뜨잖아 <목소리>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자 <목소리> 꺼야 꺼야 꺼야 잘 풀릴 거야 꺼야 꺼야 꺼야 잘 풀릴 거야 해가지고 시 뜨면 좋은 날올 거야. 꺼야 꺼야 꺼야 다절될 거야. 꺼야 꺼야 꺼야 다절될 거야. 근심 걱정 싹 날아갈 거야. 모두. 밝혀주는 저 달빛처럼 내 앞길 밝게 비추렴 가는 길 모나먼 길 찾아가주렴 반짝반짝 어쁜 별들아 오늘부터 모두 대이만날거야 내일이면 모두 우자 될 거야.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신발음 난다. 꺼야, 꺼야, 꺼야. 다잘될 거야 거야 거야 다잘될 거야. 거야 거야 거야 다잘될 거야. 근심 걱정 싹 날아갈 거야. 내일이면 다 괜찮을 거야.